2021년 10월 4일 저녁 8시 19분 도쿄에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에 유성이 떨어진 지 3일 후인 7일 저녁 10시 41분에 규모 6.1의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7월 1일과 8월 21일 11월 29일 세번 일본에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7월 2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5일 뒤인 7월 7일 새벽 3시 19분 9초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월 21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하루 뒤인 8월 22일 저녁 7시 31분 22초에 이번에도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29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약한달 뒤인 12월 21일 새벽 2시 23분 22초에 일본 아우모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에 미국 텍사스부터 노스다코타까지 12개주 아칸소 콜로라도 아이오와 일리누이 켄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다코타 네브레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텍사스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유성 이 떨어졌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부터 26일 화요일 새벽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LA에서 3.6의 지진 등 많은 미소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유성이 떨어진 이후의 지진 발생 상황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25 태풍 말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7일 저녁 9시에는 관북북서쪽 약 1060km 북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28일 저녁 9시에 도쿄 남남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29일 저녁 없이 일본 센다이 동남동쪽 약 101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20호 태풍말루의 진로 도를 보면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가사와라제도는 얼마 전에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던 곳입니다. 이 해저 화산 지역을 태풍이 지나가면서 해저 화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태풍과 지진의 상호 연관성은 물론 제 개인적인 연구 분문이고 학계에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오가사와라제도에 해저 화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최근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에서 계속해서 신발 지진들이 발생들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해저화산과 이우지마 등의 화산들이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20호 태풍말로가 오가사와라제도 와 이즈제도 쪽을 지나치면서 해저 지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도호쿠 지역에 영향을 줘서 도호쿠 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 태현 쪽에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20호 태풍말로가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갈 때에 도쿄와 도호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에 대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대만에서 규모 1클래스 의 지진이 발생 후에 일본 미야기 현에서 진도5강 그리고 구마모토 에서 진도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만 이란 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2주 정도는 보호부와 규슈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과 오키나와 쪽 에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규슈에서도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아소산도 폭발 을 하여서 5년 만에 경계레벨 3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규슈 지역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이시가와 현 니가타 현 나가노 현북부 야마나시 현후지산 시조카현 동해남 쪽가바다에서 이상진역 등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이토이가와 시조카고조선 부근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우무리현 동쪽연안에서 보소 연안까지 큰 해구형 지진이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동일본대 지진의 진원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10년이나 지난 동일본대 지진 이라고 생각해서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근해에 있는 해구형 지진에 대한 부분과 활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우무리 지진은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6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해에서 코리열도 지역 에도 많은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도 달 진도호광이 이 지역에서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는 세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오나다에서 오전 6시 15분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전 11시 6분에 사도부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 9시 53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니가타의 사도 지역은 동일본대 지진 이후에 여러 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니가타 사도에서 지진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가타 앞바다 사도섬 지역 부근에는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가시와 자키가리 와 원전 6호기가 가동 중입니다. 원전 대폭발이 우려되며 위치 상으로 봐도 만약 원전 폭발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운전 폭발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